여는 석격 급하면 안된 거예요 벌써 부터 찾아와 안녕하세요 서인국입니다 오늘 서인국의 쿡방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저는 거의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도 하고 뭐,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쪼한 재택 라이브를 하시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오늘 이 집콕 라이브 네. 이거 집콕 라이브 어 아, 되게 좋아요 되게 뭔가 부담 없고 되게 편하고 또 오랜만에 뭔가 이게 촬영한다라는 생각이 약간 좀 설레면서 떨리면서 부담스럽기도 했고 좀 그랬었는데 오늘 이런 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촬영 컨셉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어 저의 콕밥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캠핑 같은 걸좀 좋아하는데 캠핑에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온 가족이 맛있게 온 가족, 온 친구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어... 바삭바삭한 오겹살을 준비했어요 네, 왜냐면 맛있는 것도 맛있는 거지만 이게 먹을 때 나는 그런 소리도 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될수 있거든요 안에서 식감도 그걸한번 준비했습니다. 일단 재료는 제일 중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some, 그다음 e some, some, s 너무 좋아 o m e some, s o 뭐 e some, some, s o 제 e 이 o m 해 봤는데 뭐 식용유도 좋고 뭐 이런데 저는 이제 버터가 좋더라고요 맛있어서 그래서 버터 하나 준비했고 그리고 삼겹살에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비빔면이죠 네. 비빔면 비빔면이고 밥. 저는 좀 현미밥을 좀 좋아해가지고 현미밥으로 하고 그리고 김, 김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저는 되게 좀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뭐 캠핑을 간다고 해서 그 전날부터 원래 뭐 얘네들 고기를 뭐 이렇게 재워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현장에서 사 가지고 가서 해 먹는 편이라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한번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깨끗이 씻고 아이 되게 재밌다 여러분들 지금 서희국의 요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원래 그냥 진짜 막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최근에 어떻게 하면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고기 이 물기를 좀 빼, 빼달래요 물기를 최대한 빼고 그래야 고기가 되게 맛있게 그리고 즉석에서 좀 물론 이제 저보다 전문가들은 다 많겠지만 그냥 저의 그거는 즉석에서 바로 그냥 시즈닝? 같은 걸 합니다. 이게 제가 그 어디서 봤는데 이게 소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고기에 있는 물기들이 좀더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막.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막 공들여서 해보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했는데 일단 뭐 캠핑이나 밖에서 사, 뭐사 먹는 거 말고 캠핑이나 이렇게 해 먹는 거는 사실 밖에서 막 이거 되게 차리고 것도 일이고 저희 캠핑 가가지고 텐트 뭐 의자 뭐 이런 세팅하는 것도 다 일이라서 초반에 도착하자마자 진이 다 빠져요. 저 같은 경우는좀잘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충대충 마시게 원래 약간 이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하는데 그냥 바로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한 10분 정도 지나서 또한번더 닦을게요 물기를 최대한 닦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이유를 몰라요 잘 물기를 닦으면 더 맛있대요 더 고기가 그리고 소금을 해 놓으면 물기가 나와서 이때 또 닦는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잘 몰라요 자 이렇게 닦고 이제 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이거를 예열을 해요. 좀 뜨거운 그러니까 뜨거울 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버터 많이 넣을 거예요. 저는 약간 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좀 해봤는데 그왜그 그 저탄고지에 조금 가까운 물론 오늘 뭐 비빔면에 밥이랑 먹을 거긴 하지만 그거랑 상관은 없지만 그때 해먹었을 때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또뭐 배웠는데 예열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고기의 맛이, 고기의 맛이 달라진다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버터 이 정도 사이즈로 하나 집어 넣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없이 그냥 진행할게요 요리는 자주 하시나요? 저... 다이어트하면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니까 원래는 요리를 진짜 우리 엄청 약하네? 이제 다시 불이 생겼어요. 요만큼 불이 살아있다가. 네, 평상시에는 요리를 안 하다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부터 좀 하게 되었어요. 인스을 하고 싶다고 는데하 이유가. 제가. 음. 지금은 약간 비밀이긴 한데, 뭐, 촬영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촬영할 때, 좀, 다이어트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했는데, 구플이 계속 죽는다. 이러면 요리 못한다. 오리 지금 못 간다. 이어가자면, 처음에, 이러면 마음 없는데 아무튼 처음에 이제 다이어트를 할때 너무 힘드니까 먹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방을 많이 봤어요 먹방을 많이 봐가지고 아, 나도 저런 거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게 버터가 이제 좀 많이 익으면서 약간 시커매지고 현내가 나는데 소금 쓰지 마죠 어차피 버릴 거예요 이제 버릴 거고 지금은 1차적으로 껍데기를 먼저 이렇게 꽂고 그리고 또. 두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이거 먹방은 나도 와, 되게 설명 잘하고 잘할 것 같은데. 어렵네. 단어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안 정해도요. 그냥 느낌. 느낌적인 거. <목소리> 최근에 한거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할때 먹을 수 있는 게 비슷한 는낌이거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 그 이나영 선배님의 토마토 양파 스프? 그걸로 다이어트를 좀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먹다가 되게 좀 그것도 계속 먹으면 질리니까 그래서 오징어를 넣고 매운 고추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먹어주는 것도 괜찮았어. 자 이렇게 겉에가 다 되면 이제 약불로 구울 겁니다. 오늘 음. 다이어트에 얼마나 성공하셨어요? 지금 좀 한순 조금 더 빼야되는 그리고 약간 얼그이 동그랗죠? 네. 제가 약간 1, 2kg의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펑펑 터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제 제가 볼 때는 미연에 약간 그 물을 충분히 못빼 그런 건데 사실 캠핑가서나 거 이렇게 청소할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면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는 약간 좀해 보고 싶었 어. 이호에 맞게, 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을 먹고. 현장에 응? 와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다. 진짜. 제가 이거 고기를 되게 많이 만지는데 원래 삼겹살 주는데한 번에 뭐 많이 만지면 육수 빠진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두껍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됐으면 마지막으로 껍데기로 해놓고 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최대 약불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유 <웃음> 응? GMI 요즘? 저 배터리그라운드 해킹당해서 영구정지 먹었어요 진짜로 네, 두 개를 제가 다 샀어요 친구들이랑 하려고 근데 해킹당해가지고 그걸 찾았어요 근데 갑자기 스팀에서 영구정지를 했대요 왜냐면 나는 불법 프로그램을 쓴 적이 없어요 비정상적인 뭐 프로그램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구정지를 했어요 제돈 날린 거 TMI. 뭐 우리 권수현 씨랑 밴드를 결성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아 그냥 생각하고 있다고 하기 때? 그 하기 때는 생각만 하고. 왜? 아, 그래. 그래. 진짜 무겁다 중간에 떨어져 나오네 내가 한번 이거를 오, 한 명, 제발, 한 명만, 한 명만. 이제 한 명만. 한 명만. 음! 음! 장난 아니지. 겉에 바삭하고, 속이 촉촉하고. 맛있다. 아직 한참 남았지만 사실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데 하나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는 빨리 하는 방법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려면 30년 걸려요. 어..저희요? 그어예 잘해놓는데요? 치우면서 하는거래. 집을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손이 다 했다 원래 비비면한 번에 두개 이상은 먹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먹기에는 양이 조금 애매하고 한두 개? 두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분이 있어가지고 닦아줘야 돼다 이게 <웃음> 왜 이렇게 점점 시큼매지냐 자, 모두 다 같이! 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인도기! 생일 축하합니다! 미를마하신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 이렇게 또한살먹어볼 이제3은이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람은이 아, 그냥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세상, 모두가 함께 즐겁게 웃으면서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ASMR 이렇게 하더라고 음. 되게 팔도 비비면 맛, 돼지 오겹살 맛, 김, 현미, 정말 본연의 맛 그대로예요 지금. <웃음> 또요? 응. 형와 빨리 응. 되게 비빔면 맛이죠? 뼈갈비 비빔면맛 오겹살맛 고년에 맛이 충실는허브 <웃음> <커버> 솔트 <솔드 맛. 웃음> 턱 소리가 자꾸 들어가. <웃음> 턱 소리가 자꾸 들어가. 아이고, 아 네, 고마워. 사실 며칠 전에 인기이 술을 자다가, 아껴습니다. 술김에 뭐든 도와주겠다고. 니네 생일인데 내가, 내가 빠질 수가 있겠냐고. 여러분들, 통오겹살을 해드실 거면은 조금 작게 자르세요. 원래는 통으로 해가지고 약불에다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해야 아 내가 촉촉하고 수육이 돼. 그래서 겉에가 그냥 <웃음> 탄 것, 잔여물들이 있는 게센 불을 계속 해야 돼 그게 탄게 아니고 마이아르라고 알아? 마이아르라고 그렇습니다 <웃음> 아 끝난 게 아니었구나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 내가 마무리할게 음. 응지금야 아, 기가 막히게 해놨잖아요 대기업 맛 나온 거 아니에요? 회사 카드로 샀어요. 자, 지금까지 서인국의 쿠팡 게스트 권수현씨 플러스 ASMR 이만큼 보너스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네.